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정고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버워치에 있는 영웅들의 숨은 이야기들을 아시나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트레이서가 레즈비언이라든지 하는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 말이에요 뭐 아무튼 블리자드에서는 캐릭터 하나하나에 개성을 부여해서 평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시메트라에게도 조그마한 비밀이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오버워치는 제프 카플란이 종종 언급하듯이 캐릭터들에게 다양성과 평등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오버워치의 영웅들은 다양한 성향, 종류, 성별, 나이를 지니고 있죠. 대표적인 예로 지난 21일 공개되었던 오버워치 공식 만화 성찰에서는 트레이서가 애인에게 선물을 사주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우여곡절 끝에 선물을 구해서 애인에게 가져다주자 서로 키스하는 장면이 나와 잠시 동안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일 순 없었나 봅니다. 몇몇 동성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국가들에서는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오버워치 속에서 트레이서의 성 정체성에 대해 많은 토론이 오고 갔지만 동성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가나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러시아나 중동 등에서는 비난적인 여론이 들끓었고 심지어는 그 국가에서 만화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버워치의 수석 디자이너 제프 카플라는 우리는 처음부터 세계관이 관용적이고 포괄적으로 느껴지길 바랐으며 그러므로 전 세계에 있는 유저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부여하였고 이런 일은 오버워치를 좀더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런 오버워치 행보는 트레이서 뿐만이 아니었죠. 최근 3월 8일 사무엘이라는 한 유저가 자신의 텀블러에 제프 카플란이 답장을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 한장을 올렸는데요. 평소 사무엘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동생과 함께 오버워치를 즐기고 있었던 한 유저였습니다. 그런 사무엘은 동생과 함께 시메트라의 코믹스에서 나왔었던 산제이는늘 말했지 내가 다르다고 모두 그리 말했어 내가 어느 스펙트럼에 맞겠냐며 라는 대사를 보고 시메트라가 어쩌면 자폐증 환자가 아닐까 하고 의문을 가졌고 이에 블리자드에게 문의를 남긴 것이죠 자폐증이란 다른 말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트짐 스펙트럼 디스오더 이라고도 하며 다른 사람과 상호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유대감도 일어나지 않으며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지내는 아동기 질병을 말합니다. 자폐증은 의사소통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는 물론 감각지각 및 감각통합능력 등에도 장애가 생긴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머리가 성장하고 사람들과 공감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적장애 수준의 낮은 지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폐증은 후천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선천적인 요인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정설이며 대표적인 자폐증 증상에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눈 맞춤이나 얼굴의 표정 변화, 몸의 자세, 몸짓 등을 사용하는 데 결함이 있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 대화를 시작하거나 지속하는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으며 어린 나이에 다양하고 자발적인 상상놀이나 사회모방놀이를 하지 않고 일정한 방식으로 제한되는 패턴 또는 흥미거리에 비이상적인 초점으로 사로잡혀 있으며 비기능적인 순서에 따른 행동이나 의례적인 행동에 융통성 없이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자폐증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설명한 비기능적인 순서에 따른 행동이나 의례적인 행동에 융통성 없이 집착하는 건 현재의 질서를 융통성 없게 추구하고 있는 시메트라의 모습과 매우 닮아있습니다. 이 자폐증의 증상을 읽어보고 숙지한 뒤에 시메트라의 코믹스를 살펴보면 그녀가 자폐증이라고 할수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걸볼수 있죠 아무튼 제프 카플라는 사무엘의 질문에 매우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프는 편지를 통해서 시메트라에 대한 질문을 해줘서 매우 기쁘다 그녀가 우리 만화에서 스펙트럼에 대해 언급한 것을 알아채다니 눈치가 매우 빠른 사람인 것 같다 라고 하였으며 덧붙여서 시메트라는 자폐증이 맞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영웅 중 하나이며 우리는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내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오버워치의 마음가짐은 매우 좋은 자세이며 다른 게임 회사들의 좋은 표본이 될 만한 행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즐기고 있는 다양한 게임들 흔히 남성 캐릭터는 갑옷을 두를수록 강해지고 여성 캐릭터는 벗을수록 강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게임을 하면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여성들의 몸매나 속살이 드러나는 경우가 흔치 않게 보이며 최근 우리나라 게임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서든어택2는 이런 논란의 정점을 보여줬죠. 실제로도 이런 이상한 컨셉이 등장하는 게임은 한둘이 아니며 특정 타겟팅을 노리기 위해서 이런 방식의 연출도 하는 등 많은 게임에서 여성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오버워치는 그쪽으로만 치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엉덩이 아, 아니 위도우메이커 처럼 그런 무한 영웅도 존재하지만 여성성이라는 이미지를 박살낸 자리야 젊고 혈기왕성한 청년들 뿐만 아니라 늙은 사람도 영웅으로 내세운 아나 등 오버워치는 평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세계 정상급 개발자들이 모여 토론을 하는 다이스 2017에서 제프 카플라는 많은 사람들이 오버워치 목표가 다양성의 구현이라고 생각하지만 개발진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두가 환영받을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슈가 되었던 트레이서 의 성소수자와 관련한 이야기에서도 트레이서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캐릭터를 통해 밝히면서 사람들이 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싶었으며 오버워치 메인 캐릭터가 트레이서 인 것처럼 성소수자인 여성 캐릭터를 게임 커버에 실었다는 점은 다른 게임과 확연하게 차별화된 요소라고 생각하며 저희 개발진들은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버워치 개발진들은 누구든지 영웅이 될수 있다 라는 모토로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환영받을 수 있는 멋진 세상을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블리자드의 멋진 정신을 이어받아 히어로즈 오더스토 아니 평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차별적인 행동이나 발언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이렇게 멋진 블리자드의 정신에 박수를 치면서 여러 가지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응. 이렇게 등장한 우리사에게 한 가지 비밀에 대한 힌트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FPS의 역사와 오버워치 장르인 고전 FPS, 일명 하이퍼 FPS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